네, 두번째 입니다 Dates는 July 2 t h 네, 7월 1 2일이고요 Time은 7.20pm 오후 7시 20분 이에요 네, no, 기록 Around Sunset, I heard a strange sound Sunset은 일몰이죠 Sunrise는 일출이고 Sunset 일몰 즈음에 Around Sunset 나는 뭘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Strange sound 그래서 followed 따라가서 the sound 그랬더니 found Stella crying next to her mom 그리고 따라가서는 Stella가 울고 있는거 found란 동사 f i n d 의과거인데 그것도 역시 ing를 보호로 씁니다 O형식이에요 목적어 목적어 Stella가 울고 있는걸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next to her mom 엄마 옆에서 beside 같은거죠 by beside 다 가능합니다 She was lying dead 여기서 she는 누구냐? Her mom 엄마죠 엄마가 Was lying 여기서 lying은 눕다 누워있다 이 lie라는 거짓말하다 아니고 여기서누웠다 그래서 lying 누워있었어요 근데 dead는 죽은채 이런 의미야 dead 형이 사었어요 lying dead 죽어 누워있던 것. She was lying dead 누워 죽은채 누워있었고 짤랑 짤 l 짤랑는 혼자였어요 It's dangerous to stay alone, i n s u c h a w h i t d a n r e a 자, i e r e a t i n g s e r t o u s 위험해요. t s n It's n o 이 It's not. It's 나오면 그 t s 라기보다 t 뒤에 o 부정사 s 있나 t 아봐서가주어진 t 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네. 그 t 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 o 는 것은 not. It's not. t s o t t s o t n o n i s i t 근데 어디에 어떤 상황이지? In such a wild area 그렇게 such a, 이렇게 험한 지역 그러니까 wild는 야생의 이런 의미인데 음, 그런 야생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보호자가 그런 상태 그런 지역에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얘는 아직 베이비아이브한데요 What's more? 거기다가 What's more는 연결어 이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인데 더 하는 거지, more니까. 그렇게 해석은 거기다가, in addition. 이러는미야 in addition. 게다가, 이런 의미 It was going to be dark soon. 자, 혼자 있는 거는 위험한 데다가, 곧 어떻게 되고 있어 To be dark soon. 이때 이젠요, 날씨 이런 거 이렇게 비인칭 주로지. 예, 곧 어두워질 것이었어요. 어두워지는 것이었어 그, be going to인데, 예, 뭐하게 되는데, 음, 과거 속이니까, 과거 속이니까, 어두워지고 여기 이투디의 원형이고요. 어두워지. 곧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두워질 것이었어. 원래는 이건데. 뭐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죠? 그니까 위험한 데다가 곧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Elephants can't see well at night. 코끼리들은 밤에 잘못봐요 밤에 잘볼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은 예, 네, 런 문장은 위치도 좀봐 주세요. 밤에 어두워져 곧. 근데 밤에 잘못 봐. 그래서 스테라클은 easily be attacked. 적이 오는 걸볼수 없으니 쉽게 could 조동사 be attacked 수동태적 네, 공격하다가 아니라 받다. 공격받을 수 있어요. 응. 혼자 있고 보호자는 없고 엄마는 지금 죽은 상태에 누워있어. 슬프네. 그런 상태에서 곧 어두워질 것이고 아리번지 코끼리들은 밤에 잘못 봤는데, 여기는 지금 왜 현재냐 하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어, 여기는 현재를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때 일어났던 일 얘기하니까, could it easily be attacked.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I could, I called the elephant shelter and asked for help. 전화를 걸었다는 소리네. 네, 코끼리, 네, 코끼리 보호소, 매니진처라는 소리인데, 셰어터가. 기리 보호소에 전화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Act for help. I decided to stay by her until the rescue team came. 나는 결심 결정했대 decide는 to를 쓰죠. 머물러 있기로 by her 이 옆에 아기 코끼리 옆에. 언제 저 폭선에 모아도 the rescue 줘. 아, 레스큐 팀 주어, 캐임 종사, 예, 구조대가 올 때까지, 레스큐 팀이 올 때까지 그냥 옆에서 아기 옆, 옆에, 아이코끼리 옆에서 같이 옆에 있어주기로 머물러 뭐 있기로 결심했다. 네, 여기가 두두 두 번째 날인 것 같은데 두 번째 날이기보다는 라두 번째 기록을 한것 같죠? 아까는 지금 8일이었으니까. 네, 내용이 좀 음,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 아이코끼리가.